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와이퍼 블레이드가 교환할 때가 돼서 셀프로 교환하려고 할 때, 또 겨울철 눈 예보가 있어서 와이퍼를 세워놓으려고 할 때, 그리고 세차하면서 유막 제거나 발수 코팅이라도 하려고 할때 와이퍼가 본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고 방법을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을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티비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왜 와이퍼를 본인 안쪽으로 숨겨놓았는지 궁금하시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고속주행 시 와이퍼에 의해 생기는 풍절음을 차단하고 두 번째, 고가의 와이퍼의 경우 도난을 방지하고 세 번째, 깔끔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네 번째, 노출된 카울 커브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생이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 와이퍼 세우는 방법을 알려니다 동트뷰, 워낙 차종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전부 알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차종만 준비해봤어. 동트뷰가 없을 때 내가 촬영한 것이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동트뷰가 알아서 좀 편집 좀 부탁하고 우선 국산 차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많으니까 그 중에 K7을 모델로 알아봤어. 현대 기아차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K7. 순서는 1. 시동을 끈다. 2. 20초 내에 와이퍼 조절 레버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준다. 3.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4. 작업을 끝낸 후 시동을 켠다. 5. 와이퍼 조절 레버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준다. 6. 와이퍼가 원위치 된다. 두 번째 SM7 1. 시동을 끈다 2. 20초 내에 와이퍼 조절 레버를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준다 3.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4. 작업을 끝낸 후 시동을 켠다 5. 와이퍼 조절 레버를 위쪽으로 완전히 올려준다 6. 와이퍼가 원위치된다 세 번째, BMW 3 시리즈. 1.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른다. 2.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 끈다. 3. 와이퍼 조절 레버를 위로 올려준다. 4.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5. 작업을 끝낸 후 시동을 켠다. 6. 와이퍼 조절 레버를 아래로 내려준다. 7. 와이퍼가 원위치 된다. 네 번째 BMW 5 시리즈 1. 시동을 끈다 2. 와이퍼 조절 레버를 아래로 내려준다 3. 와이퍼가 움직이다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4. 작업을 끝낸 후 시동을 켠다 5. 와이퍼 조절 레버를 다시 아래로 내려준다 6. 와이퍼가 원위치된다 다섯 번째 벤스 1.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른다. 2. 와이퍼 조절 레버를 1단으로 한다. 3.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4. 시동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끈다. 5. 작업 후 와이퍼 조절 레버를 원위치 시킨다. 6. 와이퍼가 원위치 된다. 여섯 번째, 볼보 XC60 1. 시동 버튼을 우측으로 살짝 돌린다 2. 중앙 패널 첫 화면에서 우측으로 슬라이딩한다 3.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터치한다 4.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5. 작업을 끝낸 후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다시 터치한다 6. 와이퍼가 원위치된다 일곱 번째 아우디 1. 시동을 켠다 2. 중앙 패널에서 카 버튼을 선택한다 3. 차량 시스템으로 선택한다 4. 좌측 하단 버튼을 눌러 차량 설정을 선택한다 5. 다이얼을 돌려서 와이퍼 끄기를 선택한다 6.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7. 작업을 끝낸 후 와이퍼 켜기를 선택한다 8. 와이퍼가 원위치된다 일곱 번째 폭스바겟 1. 시동을 끈다 2. 와이퍼 조절 레버를 아래로 내려준다 3. 와이퍼가 수직으로 세워진다 4. 작업을 끝내고 시동을 켠다 5. 와이퍼 조절 레버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준다 6. 와이퍼가 원위치된다 동티뷰 이렇게 대략 8가지 차종만 알아봤는데 와이퍼 세우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뿐 비슷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참고하시면 와이퍼 교환 시나 겨울철에 혹은 다른 시공을 하게 될때 유용할 것 같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는 내 네, 관련 다 수고했어 동티뷰.